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어, 토요일방송 복귀방송입니다. 어, 1005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 27일 일요일날 천사회 복귀를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대분류 특이패턴, 화요일날은 로또용지분서 수요일날은 관심그룹 1, 목요일날 관심그룹 2, 금요일날 필출 내수하고 참고그룹을 올려놨었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5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2월수에서 어, 18이 나왔고요. 2월수에서는 어, 8번하고 보너스 볼 17번, 어, 29번 이렇게 나왔죠. 어, 이 그룹에서는 어, 이중복에서 24가 나왔고요. 또 기타에서 27이 나왔습니다. 3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13이 나왔죠. 이거 어, 대분류 올려드릴 때 어, 3그룹의 요 3중복, 이네수죠 어, 9, 13, 20, 41, 여기가 어, 나오시기가 음, 올나 됐으니까 여기 어, 어, 주의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번이 나왔습니다. 이중, 이연멸이었었죠. 이연멸이라서, 어, 출, 출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분류는 성공을 했습니다. 대분류는 뭐 거의 우려 없죠. 1년에 뭐 한두 번 실감할까 할 정도니까,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1005회 특이 패턴 1입니다. 어, 여기는, 퐁당, 퐁당 해서, 어, 이번 주에, 어, 1005회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근데 이제 여기 왼쪽 거는, 어, 대상수가 세수라서, 어, 멸이 돼서, 멸이 돼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 드렸고요. 오른쪽 거는 대상수가 많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어,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우선 14, 29, 31, 요세 수를 먼저 찾아보시고, 여기서 안 보이면 아, 14, 29,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에서 찾아보시면 될 거, 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9가 나와가지고요. 아, 양쪽 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연속으로 넘어가네요. 예,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긴 대상수가 다섯 수라서 이거는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요. 어, 여긴 대상수가 다섯 수라서 출을 해서 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 여기 다행히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 전멸했어요. 이번 주에도 또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여기가 천사회에또 전멸을 해서, 어, 신기록에 신기록을 어, 세웠던 그룹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했네요. 여기가 8이 나오고, 또 13이 나오고요. 또 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수가 출을 했어요. 다음은 로또 용지분석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사에어 선별을 했죠. 그래서 이제 3연멸이 돼서 이것도 신기록 중이었었는데요. 여기는 8하고 13하고 또 27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아홉한 분석이죠. 이것도 천사에 여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3연멸 타이 기록이 되는데요. 아,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다섯 번 있었는데 아, 3연멸, 타이 기록이죠. 여기는 13하고 어, 27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네 번째. 1 9와 2구 주변수죠. 그래서 여기는 어, 이제, 필출할, 아, 필출 가능성이 높다고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8번하고 어, 13번이 나왔죠.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5 세로라인과 22 가로라인인데요. 여기는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2연멸 중이라서 출 가능성이 높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24하고 27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2구수와 6구수 이게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3연멸 중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멸 타이 기록이 됐어요. 이번 주에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연멸이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제이사연멸이 됐으니까 1006회에는, 1,006회에는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일곱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불주변수는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아, 1004회와 아, 1003회 아, 여기 연속적으로 네수가 나왔었죠. 이번 주에는 어, 한 수만 나왔습니다. 2 7 하나 나왔죠.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여덟 번째입니다. 필출 영역이죠. 필출 영역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12수 중에서 16하고 22하고 29요 하늘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규칙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규칙수라 해서 전멸저 아, 제외수는 아니죠. 어, 규칙수도 매주, 어, 매주는 아니어도 거의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거의 출하고 있으니까, 어, 다만 출할 가능성이 약하다라는 것 뿐이지, 어, 규칙수도 매주 출, 어, 거의 어, 출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17번 보너스 볼이 나왔고요. 또, 24번, 또 29번, 이렇게 2.5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관심 그룹 1입니다.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13번하고 24번하고 첫 번째 그룹에서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번째 그룹은 전멸했죠. 다음은 관심그룹 2입니다. 여긴 세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13번, 첫 번째 그룹에서는 13번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전멸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볼 17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 레이스인데요. 어, 여기 필출레이스에서는 어, 이건 전멸했습니다. 어,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늘 필출레이스나 이런 세수 올려드릴 때는 여기 원본을 올려드리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원본. 원본을 빼먹었어요. 어, 원본에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 이걸 빼먹었어요. 어, 18번이 어, 뒤에서 어, 제가 그 뭐냐면 필출 삼수 클럽에 어, 올려드릴 때 거기서 어, 그 자료를 확인시켜드릴 건데요. 18번이 그 규칙수 5연 속수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18번을 자신 있게 빼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4, 10, 15, 여기 18번도 들어 있고 여기 둘 수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어, 원본 올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창고그룹으로 올려드렸죠. 두 수죠. 4하고 14인데 이두 수가 퐁당퐁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6연속으로 오고 있어서 어, 이게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이제 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될 건지 그건 각자 판단하시라고 창고그룹으로 참고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거거든요. 어, 여기는 천멸을 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지난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필출 삼수 클럽 어, 로또 헌터 어, 여기 자료를 볼게 하겠습니다. 어, 라인님 자료입니다. 어, 라인님께서는 어, 이렇게 20, 3 2 38 이렇게 세 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라인자료가 어, 전멸했습니다. 어, 이 별난 카페도 개인적으로 이 20, 20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32는 어, 회기 어, 회기 분석에서 이 32가 출 그룹에 이렇게 들어 있었고요. 특히나 이 20은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이 어, 20이 안 나왔네요. 어, 그다음에 어,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다음은. 어, 2월 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는데요. 2월 수에서 어, 18하고 44를 그러니까 규칙수에 걸려있어서 그래서 이걸 빼놓고 여기서 분석 아, 찾아보시라고 이거 올려드린 거였는데 아, 18을 이렇게, 규칙수라워 해도 저는 이렇게 뭐냐면 이거 빼내세요 이런 말씀은 잘 안하는데 이 10, 18이 아주 강력하게 5연속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걸 빼놨는데 그게 아, 실, 실수가 됐습니다. 여기 어, 18번이 여기에 걸려있어요. 이렇게.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으로 오고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그래서 18번이, 어, 이게 죽을, 어, 멸할 가능성이,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5연속인데 게 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여기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이거는, 어, 참고하신 분들께 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 하규칙수라 해도 약, 약하, 약하다고만 약말씀드리지 빼내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 이 5연속에 걸려 있어서 빼놓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어, 그 1004회도 규칙수에서 출루 했고요 1005회도 규칙수에서 출루 했습니다 여기더군다나 5연속인 규칙수에서 출루 했습니다 어, 2주 연속 규칙수에서 출루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 어, 역시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어, 일반 분석실에 한개 올려드렸고요. 또 어, 여기 헌터 연구실에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일반 분석실은 7836 어, 세수 원본은 이랬습니다. 6, 7, 8, 16, 36, 43, 6서 7836을 뽑았는데요. 여기서는 8번 이 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실에 올린 거는 1423 31. 여기서 어, 이게 원본 여기서 뽑았는데 어,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원본 자체가 전멸했죠? 여기 전멸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기는 어, 다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제 대상 수는 이제 변할 수 있어요. 대상 수는요. 어, 개수도 변하고요. 어, 여기는 다시 이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출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어, 요거 목요일 날, 요 어, 자리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 40번 때였는데요. 40번 때가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약해 보였어요. 제자료에서는 어, 뭐, 굳이 출한다고 하면, 어, 그 41번 아니면 없어 보였고, 이 41번도 5, 6, 7, 9, 5, 9, 6, 9 또는 보너스 볼 어, 이거 불가로 보이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어, 탐탁하지 가 않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40번대가 출이라고 보신다면 41을 가져가시되 어, 필터를 하시는 분은 어, 0에서 1로 필터하시라고 어, 올려드린 거예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40번대가 천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40번대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어, 40번 째 뿐만이 아니고, 어, 30번 째까지 전멸을 했네요. 어, 아리님께서, 어, 아리께서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어, 30번 째도 전멸할 것 같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적중을 하셨네요. 그래서, 어, 여하튼, 어, 40번 째는 약해 보였습니다. 어, 여기까지로, 어, 1005회 복귀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